야 사.. 내 동생이랑 사귄다고요? 아니.. 어이가 없네 일로와 nope. nope. 어. 오, 안녕히 세요 안돼, 우리 베트님 안돼! 복수해게요 우아악! 어? 오오어오 어! 가자 이거지 아니 다 해놓고 왜 무슨 만대지 이거? 어 너의 썸남썸남은다알려래알려요 그래. 하네 나는 뭐그세 하하 처리했다 1, 2, 1. 안녕하세요 손을 뭘 하야 제맛이지. 우와. 이사 <웃음> 뭐야? <웃음> 나도 좀 한다 이건지. 이건 너무 고 나이스 클래스. 아, 역시. 베트라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너 뭐하냐? 둘이 싸우라고 양보해 주는 거야? 안녕하세요. 잘 가요. 어요 어요 어어안 되지. 되겠냐 그. 배트이 너무 못요배트 때문에 죽어요. 아까를 써, 아까를 살아간다며 결혼 한 사귀자며 바로 버리네 야 네, 바로. 네, 네. 이혼했어요. 어. <웃음> 이혼했다고 <웃음> 버려졌네. 배트라 너왜 버려지냐. 배트를 죽이기 위 오버 오 뭐, 오버 배터리 어떻게... 거야. 버렸다 아까 버렸잖아 거야. 아 내꺼... <웃음> <웃음> 죽인다고? 하하하 <웃음> 같은 팀인데 지금? 내가 지금은 같은 팀이야 그래 안돼 이건 너한만 <웃음> 아니냐고 씨발 와... 배털아 너 아, 죽인 좋네요. 너 죽인다는 애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? <웃음> 뭐지? 말잘 들어. 관아님은 누구야? 처음 봤어. 아니, 누구야, 아니, 아, 일단 누구예요? 아니 이거. 아, 처음만. 왔... 어, 검사 어? 왜 왔어? 잠깐만, 일로 와, 어딨어? 아니, 어, 안 찾았다, 찾았다, 찾았다. 어, 뭐야? 나왜 이렇게 운이 좋지? 높. Nope. 뭐라? 와 대박이다 나 이거, 이거 아니지 아니! 지금 <웃음> 나가실 거예요? 음, 다음에 같이 하는 걸로? 좀 네, 받아줄게요. What the fuck? 어이가 없네. 내가 받아준 거, 와. 조심 아 뭐야 살았어 살려 사료 좋지 일부러 와 진짜 이거를 해냅니다 또 아.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? 어, 전상이에요, 도대체 전상이라고 이거. 돌 무리시나요? 아, 어디가? 살렸다 내가 살려줬다 베틀아. 뭐를 어? 배틀아 배...그룹을 왜 나갔어? 뭐야 배터리가 들어와... <웃음> 배터리 떠 <또> 들어왔어 <웃음> 와 대박이다 뭐 이럴 수가 있나? 수가 놀랐네 <웃음> 아니 나간 줄 알았는데 뭐야? 놀라서 죽었잖아 어딨어 배틀 어있어안 똑같애 저 배틀 태그고 넌 배틀 태거리잖아 일로와 아니 와.. 잠깐만 이럴 수가 있나? 아니 아니 아 마이크 되시나요? 네 <웃음>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베철아 너가 날 죽일 순간 난 너무 성처를 받았어 어떻게 날 죽일 수있는 근데 너도 늘긴 느나봐 웃긴게 어떻게 늘었지? 누가? 너가? 설마 너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? 아... 일로 와 들어와 어어 아, 아, 안녕하세요 아아아 아, 아, 아, 안녕하세요 시작이 앞서 상대편으로 보겠습니다 아 제발 또 인사하지 마세요 벨트님 또 시청자 만들라고 또 그러고 있네 이뭔 개소리야 뭐 일로와 시청자는 무슨 트위치 하세요? 베트네 여쭤보시는데요? 트위치 하시는 분이요 그게 뭐예요? <웃음> 유튜버였어요? 어딨어? 다 들어와 없는데? 다 들어와 뭐야! 아니 잠깐만 에 아니 아니지 야 또또또 또, 또 저거 또또또 또, 또. 와, 유기초가 돼버렸 네, 어떡하지